안녕하세요. 사바 브로드 캐스팅 스타라이트널입니다 사바 브로드 캐스팅에서는 말이죠.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오프닝 하겠습니다. 사바 브로드 캐스팅에서는 말이죠. 첫번째는 세계 속의 로얄 패밀리분들의 미래를 본 사바 오바마 스터러지 시간을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미국의 조지 월크 부시 대통령님의 사바하 오바마스토리즈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8년 11월 3 0일에는 말이죠. 조지 월크 부시 대통령님의 아버님이신 조지 허버트 월크 부시 대통령께서 향년 94세로 타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삼각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어, 사바 컬러미터뷰 시간입니다. 네, 사바 컬러미터뷰 시간입니다. UFO 외계 행성의 지적 생명체 이야기를 네, 다루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말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파헤친다. 네, 네 번째는 말이죠. 사바, 어, 컨설턴트.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 성공 신화를 이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최소한의 자본으로 어,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신화를 함께 또 어,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또 촬영을 해서 말이죠. 직접 현장에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장사도 해보고 사업 대본 그래서 일어서는 신화를 이룩하는. 방송을, 음, 방송 프로그램을 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이죠. 어, 사바하, 일렉트로닉스 커머스입니다. 전자상거래 최소한의 자본으로 사업성공신의 친화를 이룩한 뭐 제품이나 <웃음> 상품은 말이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도 할수 있는 것이 그리고 말이죠. 사바 월드랭킹입니다. 사바 월드 랭킹은 모든 분들의 랭킹을 순위를 매게 하는 것이죠. 사바 그런 캐스팅에서 순위를 방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번째는 말이죠. 사바 뮤직을 초음악을여러분들보내유해드리겠습니다 많으시죠? 네. 사바 브로드캐스팅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께서는 사바 브로드캐스팅이 재미있다 진시는니다꼭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버튼에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바 브로드캐스팅 방송사에서 말이죠. 참신하고 너무 안정한 방송연예의 여성 기자님을 모십니다. 모시면... 구조 이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바 오바마 스쿨에 점성술에관심이 있으신 수강생을 모시면 수강생 모시면 문제. 몇 개월간의 음, 교육 미술하시고 을 사바하 요령을 부리는 방법, 카드를 읽을 줄 아는 방법, 그리고 영상으로 초신형술을 칠하는 방법 등을 교육을 하시고. 전쟁술을 보실 수 있도록, 시관해드는지 그리고 사바 명상 수련관 수련 관장님은 오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사바 오버마스톨러지에서, 초신능술입니다. 초신능술은, 명상, 좌선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말이죠. 2 1 0 1 0 5 0 6 2 0 8 3 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바브로드캐스팅 g m a i l c o m 사바브로드캐스팅 주소는 말이죠. 대전 광역시 서구, 동화동2 1 1 1치1 3 0 4호입니다 대전, 음, 도마초등학교, 바로, 푼. 소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바하 아, 오바마스토리 점성술과 사바 명상 수령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인거죠. 꼭 안내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멋엇입니다이쪽이 말이죠. 네. 광고해 드렸습니다. 이치도이이 정도. 이정이이